화상, 자원 화상 입었어요. 위로를 못하니 이게 뭐야. 아니야. 카... 소렌저만 팔았잖아. 아니야. 팔았스케이블도 그러면 괜찮네. 야, 너네 뽀미는 왜 아무도 안 하나 줘? 아니, 뽀미가 안 와. 뽀미가 나한테 안 와. 여기... 한솔. 도시락. 맛있겠다. 여기도 치즈 주세요. 진짜 짱 많아 먹을 거. 아, 안아 초코볼이 와르르 떨어진다. <웃음> 어, 그래? 아, 근데 이거 돌리 어려? 하도안 나. 박이지 좋아한다, 박이지 어 근데 우와. 케이크가 망가져 그러게 엄마. 빨리 켜야 된다 <웃음> <웃음> 진짜? 어. 잘 먹겠습니다 아까도 밖에다 내놔 음. 김치 어쩌야될 고김 u r 좀 if you're not s 김치 e 도 여기 더있어 거기서 t sure if y o u 떡 e not sure if you're n o 한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먹 o t sure if you're n o 이 s u 거 봐, 저거 w o h o o 너무 더럽죠? 이 레인 후드의 단점은 이렇게 야 켜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로 보호가 되는데 이렇게는 안 돼요. 교장 음. 통해서 돼야 되는데. 내리도 네, 지금 구독자 9,999분이.. 저도 고천을 해볼게요. 될 때까지 한다. 만문이 저를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웃음> 와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는 어떻게 1시간 거리를 출퇴근했을까요? 젊었기 때문에 저는 신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신년 계획을 세워야지 첫 번째로는 프랑스어 배우기 그리고 말이죠 연말에 여행을 갈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엔 진짜 돈을 모으겠습니다. 돈 모으기. 네 번째로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공부. 개발 공부는 이번 목표는 타입 스크립트랑 플러터. 그리고 유튜브 꾸준히 하기 그리고 이번엔 진짜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제가 식이 습관이 좀 좋지 않아서 완전 절식 아니면 완전 폭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디저트도 좀 많이 먹고 그래서 디저트를 좀 끊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왜냐면 디저트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을 거예요 소설을 좀 읽어야겠어요. 너무 심장이 얼어붙었거든. 좀 내려놓고 싶어요. 지금 너무 강박증이 많아서 조금 힘들거든요. <웃음> 내려놓기. 사합니 <웃음> 아,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초코파이 같아. 혹시 이거 오늘 귀여워. <웃음> 우. 저는 오늘 생일입니다. 저 이렇게 귀여운 왕관이랑 반지도 받았어요. 저 생일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런 꽃깔. 그래서 오늘 쓰고 퇴근했어요. 제가 구독자,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만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Q&A를 할 겁니다. 저에게 궁금한 거 있나요? 다음으로 봐.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그냥 우리 배 알파벳 배웠던 그 배가 아니라 왜? 어, 이빨로 아름 리스를주시는 Z 발음이 나는 음. v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V. 다음 누블루베. 응? 누저 이번 주 대박 바빠요. 이번 주할 일이. 신년이잖아요? 이불빨래를 해야 됩니다. 내일은 빨래 사용기 수고 너무 바쁜데? 세탁기도 청소해야 돼요. 이번 주는 금토 약속이기 때문 금요일에 토요일에 화장실 청소 일요일에 이불빨래 내일 나 바쁜가? 내일이 수건빨래, 아이건 괜찮으니까 코울슬로 간데기. 그리고 아 금요일에 창틀을 청소해야겠어요. 냉장고 청소. 맨날 죽는 거 아닌가? 저 오늘 좀 귀여운 가방 을사야겠네요 바줄사라는. 뭐 왔죠? 뭐가 이렇게 왔냐, 말이요? 저 오늘 바쁘다며요 오늘 수건 빨래를 삼고 코슬로를 만들겠습니다. 뭔데 저렇게 들려? 장을 보고 왔고요 진짜 바보같아 랩을 사야되는데 종이오일을 샀어요이오일만이게 몇개야? 이것은 마트에서 3천... 아니 이거 저... 편의점에서 3,500원인데 마트에서 1,980원에 샀습니다 무려 아, 2개니까 3,000원 아낀거예요 고대추쌈을 좋아해서, <웃음> 껍데기는 좀 많이, 안에 거리만 만들게요. 레시피는 뭐, 뭐 보냐면, 레시피는 저의 레시피를 참고할 겁니다. 까먹었어요. 설탕, 식초, 마요네즈, 후추. 설탕 1에 식초 2에 마요네즈 4. 이렇게 보니까 오늘 빨래를 꼭 사야 된다. 오늘은 뭐하는 날이냐면 빨래랑 세탁기 청소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흰 빨래를 벗고요 양말은 무조건 망에 넣어줄 겁니다. 잃어버리거든요. 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짝을 맞춰 넣으면 좋. 생 했습니다 맨머리 이렇게 프로가 선명하더라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함 야배야 그만해 근데 우리 너무 좋은데 있어 지워집워다실워져 지워져, 지워져.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다 썼는데 깨끗해졌다 저 오늘 진짜 늦잠 냈습니다 박수 다행히 <웃음> 다 했어요 하얀 빨래, 세탁기 청소 화장실 청소, 냉장고 청소 다 했나? 이불 빨래를 어제 해놔서 엄 청소하면 끝이다. 아 간을 안 했네